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박숭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크로스파이어2 프로젝트에서 게임 내 총기, 모드 등의 밸런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근무하고 있는 스마일 게이트 엔터테인먼트는 게임의 IP 개발, 관리와 함께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는 법인입니다. 그중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크로스파이어2 스튜디오이며 저희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장점은 증명된 글로벌 IP를 활용한 차세대 FPS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크로스파이어는 세계 80여개의 국가에서 약 7억 명이 넘는 유저들이 즐기는 글로 글 온라인 FPS 게임입니다 기존 크로스파이어는 다양한 총기를 바탕으로 플레이할 때 실감나는 타격감을 가졌으며 방대한 컨텐츠와 개성있는 캐릭터로 남다른 스릴과 박진감 넘치는 재미를 제공하고 전 세계 유저들의 사랑 속에서 최대 동시 접속자 약 800만 명이 넘는 게임으로 놀라운 성과를 연이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크로스파이어는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중국 드라마로도 컨텐츠를 확장해 더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크로스파이어의 IP 확장으로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현재 HD와 콘솔 버전인 x 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. 스마일 게이트의 자부심인 크로스파이어2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지원자분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. 회사 제도 중에 복지 포인트가 제일 만족스러운데요. 포인트를 활용해서 PC나 게임을 살 수도 있습니다. 혹시 어떤 걸로 샀어요? 책이나 엑스박스도 샀고 특별한 날에 꽃선물도 해봤습니다. 저희 회사에는 사내대출이나 식틀버스와 같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복지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유연근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편인데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코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스스로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기획 이펙트 등 다양한 직군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니 FPS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지원,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안녕